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분이 이제 제 유튜브 동강을 보고 어, 다음과 같은 모델을 좀 모델링 해 달라고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어, 동강을 찍어서 배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어 이분이 이제 그 연필로 직접 이렇게 종에다 적다 보니까 정확한 형상이 제가 잘 판단이 안됩니다 이게 반경이 똑같은 건지 아니면 여기만 더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한 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 파일 한번 보죠.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게 수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에서 여기 파라미터에서 만약 이 다섯 개 다시 말하면 이 구멍의 개수 있죠? 구멍의 개수가 지금 다섯 개인데 이거 만약에 뭐세개를 하겠다. 그럼 삼 쓰면 세 개가 되겠죠? 뭐 10개? 열개 까지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에러 날것 같은데 네 이런식이 되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 뭐 이런 d 값이라든지 h, l 값다 수식으로 한번 구현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시작을 해 보죠 자이 길이가 d 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h 그 다음에 l 여기 r 이 있네요 r 이 모서리부터 모서리까지 전체 다 딴건지 아니면 일부분만 이렇게 r 처리한 건지 자, 판단이 잘 안됩니다 자 구멍의 사이즈는 똑같구요 구멍이 이 음, 뭐랄까 여기에 이제 등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면을 가지고 한번 동영상을 어, 찍어 봐 드리겠습니다 잠 시작해보죠 일단 new standard로 들어오죠 단위는 mm 입니다 자 그리고 먼저 매니저 파라미터에서 필요한 변수들을 선언을 하겠습니다 뉴메릭하셔가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t1 t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파라미터가 t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t1로 하겠습니다 자요 길이는 저는 뭐 넉넉잡고 100mm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메릭 이번에는 h1 50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L1은 한 60으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H1은 2 5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홀이죠 구멍. 홀에 다이아미트로 하겠습니다. 다이아미트는 저는 10으로 주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이번에 홀의 개수입니다. 홀 카운터라고 하죠. 언더바 카운터 요는 단위가 없으니까 여기 언 n 스에서유 n i 스에서 ul로 맞추시고 개수는 뭐 넉넉잡고 한 5개 정도로 해 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면을 확인해 보죠 l1 h1 l1 small h1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요 구멍의 지름하고 구멍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한번 연결해 을 보겠습니다 일단 단면을 먼저 그리죠. XY평면에다가 바로 New Sketch 하죠. 그 다음에 라인 가지고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거 좀 비타가게 그렸는데 자 요거 잡고요. 컨트롤 우클릭 수평으로 하죠. 컨트롤 키 누르고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기하학적인 구속이 뜨죠 버티컬 얘는 버티컬로 잡겠습니다. 아 이미 되어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같은 경우는 h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h1 이렇게 엔터 치면 바로 치수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l1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s m a l h1. 얘는 길이가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다음에 필레 처리는 바깥쪽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피니시하고얘가지고 익스트루드 돌출하면 되겠죠 저는 반대로 가겠습니다 반대로 해서 여기다가는 D1 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필렛 이 부분은 R1으로 주죠 어, R로 해놨네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매니저에서 아 어, 여기는 안좋네요 그럼 뉴매를가신 다음에 r1 일단 r1 값은 얼마로 줄까요 예한 15mm 정도 주겠습니다 아 이렇게 안줘도 상관이 없는게 아 이렇게 해 볼까요 예이 부분을 자 일단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필렛 하면서 바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가 r1 값은 뭐 15mm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오케이 okay 할까요 자 그러면 매니저에서 파라미터 보시면 여기에는 없고 모델 파라미터 보시면 r1이 15mm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뭐 이런식으로 하셔도 뭐 크게 상관 없지만은 자뉴메 m r 1 하나 줄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같은 이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값은 d345니까 뭐 뭐6을로 하죠 d5로 해놓고 여기다가 r1 15로 하고요 이 r1 값을 여기다 직접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결국은 15mm 값을 여기다가 d6에다 주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제 음, 파라미터 변수를 통해서 형상을 제어하는 파라미터링 모델링 기법이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요 부분에 이제 구멍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한번 해보죠 자이 면에다가 새로운 스케치를 하죠 그 다음에 프로젝션, 여기 두 개에서는, 그 다음에 다, 컨스트럭션은 바꾸고요. 라인 간단하게 하나만 그리죠. 미들 포인트에서 일정한 소평 길이. 이 치수를 얼마로 줄 거냐면요. 이 전체 길이가 얼마죠? L이죠. L1, 나누기, 가루 여시고, 카운터, 아, 홀 카운터죠. 홀 개수, 카운터 플러스 1을 하셔야 됩니다. 엔터. 왜냐하면, 다섯 개다 그러면, 여기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 그러면, 실제로 간격이 몇개 됩니까? 여섯 개야 되니까, 여기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을 꼭 하셔야 되고, 요선은, 보조선을 바꾸겠습니다. 여기다 포인트 하나 찍어 놓죠. 빨리 나올까요? 자, 요방식대로 하셔야죠. 요게다가도, New Sketch, Projection, 요선하고, 요선요. 클릭 컨트 옵션으로 요 길이 있죠 요 미들 포인트 여기가 미들 포인트죠 녹색 점이 요렇게 수평으로 어, 갈까요 그 다음에 치수는 야호 같다 클릭 오케이 하면 되겠죠 보유선로 바꾸고요 여기도 포인트 하나 찍어 놓죠 요렇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오는 거죠 음. 자 그런 다음에 요 위에다가 스케치 하나 더 그릴까요 아니면 기존 스케치를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이걸 편집하죠 더블클릭 한 다음에 여기다가 홀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건 구멍 뚫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는 음, 직경이죠 홀 다이아미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피니시 여기다 한번더 할까요 더블클릭 원을 하나 그리죠 그 다음에 이 원의 두개가 같다 이렇게 줄수 있을까요? 이건 안되죠. 그렇죠? 얘랑 얘랑 이렇게는 안되고 지수로 줘보죠. 네, D 하고 얘 찍으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요. 그러면 들어가는 구멍의 사이즈와 나오는 구멍의 사이즈가 동일한거죠. 자, 그런 다음에 평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면에 평이하면서 이 점을 지난다. 그 다음 이 평면에다가 새로운 스케치를 하죠? 섹션 쳐볼까요? 그러면 속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프로젝션 하죠? 이점 있죠? 요점두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점들도 보조 요소로 바꾸면 되겠죠? 컨스트럭션으로. 바뀌었나요? 예. 이거로. 아, 이게 센터 여기 에 물려져 있어야죠. 이걸 점으로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해제하고요거로 자그 다음에 라인을 가지고 요 요점에서 부터 내려 수직으로 내려와서 요점으로 간다 이렇게보고요 얘는 뭐 수평 구소을 주죠 예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 필렛을 어떻게 땄는지 그어 그렇죠? 그냥 요 반경하고 똑같이 볼까요 네, 똑같이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면 필렛 여기 찍고요요 치수 에다가 뭘좀 되겠습니까 R1 값을 주면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피니시. 됐나? 보기 방식을 좀 다르게 해보죠.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겠습니다. 자, 요런 상황이죠. 자, 여기다 이제 구멍을 뚫는다 해보죠. 어, 여기도 구멍의 사이즈가 똑같다고 그러면 그냥 스윕하시면 돼요. 이 단면이. 근데 단면이 지금 왜 선택이 안 되냐면, 아,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 패스에다가 요거 잡아주면 되겠죠. 이것 부분은 필요 없죠 그렇죠? 요걸 하시고 뚫는거로 네, 리무브 기능으로 어, 그렇죠? 컷 기능을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일단 요걸 가지고 패턴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패턴 피쳐 처 수입 예, 잡으시고 그 다음에 방향은 이 방향 잡으면 되겠죠 간격 뭐, 홀카운터 되겠죠 홀런더바 카운터 하시고 간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 스페이싱으로 하셔야 됩니다. 간격. 아까 여기 잡으셨죠? 요 간격이 어떻게 잡으셨죠? 제가? d1 빼기. 음. 아, 자, d1 나누기. 아, 홀 카운터였죠? 홀, 대소문자 구분 하나야 모르겠네요. <웃음> 자, 홀 카운터 플러스 1. 가로닫고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런식으로 배치가 되는거죠. 음, 다시 보기 방식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근데 여기가 조금 관계잘 안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자음요 치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요 치수 있죠? 네. 홀 카운터 아하 제가 이거를 빼먹었네요. 아, 이쪽이 지금 뭐죠? L1이죠? 아, 이 예, D1이죠, D. T 예, 값을 줘야 되는데. 예, D1. 됐죠? 예. 그럼, 요렇게 조정이 될것 같습니다. 패턴도 D1인가요? 예, D1. 자, 요렇게 하면 이제, 됐죠? 어, 파라미터 한번 보죠.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원리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이전체요요 요 간격이 있죠. 여게 얼마냐면 여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성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D1, 이 전체의 길이를 홀 카운터가 5니까 5 플러스 1 해서 6으로 나눈 겁니다. 실제 구멍은 다섯 개지만요 간격은 여섯 개라서 제가 플러스 1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치수를 바꾸면 당연히 형상도 같이 바뀌게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멍의 사이즈가 같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부에 이렇게 파이프 형태로. 같다는 출발, 가, 직경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파라미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3개 정도? 예.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고, 10, 한15 정도? 예. 잘 됩니다 10을 하시고그 다음에 l d 1뭐한 100이니까요 한80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H1 예60뭐잘 되고 있죠 예 그런 식으로 각각 바꿔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뭐 파라메트리 한 모델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변수를 통해서 형상을 제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하나고요 아마 이분이 뭐 제가 이렇게 해석한 거를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기 부분이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두 개는 잠시 서프레스 해버리고요. 한번더 보겠습니다. 스케치 2번 있죠. 이거를 비집을 보이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작업해보죠. 그러면 이 면에다가 새로 스케치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 있죠. 프로젝션 1을 가져오면 선이 되겠죠 요렇게 그런 다음에 이거는 이제 2번 어 얘도 비지필트를 꺼버리죠 3번도 꺼버리고요 이선 있죠 두 개를 컨스트럭션 바꾸고요 요렇게 여기 선이 있으면 되게 네. 나중에 바꿀까요 <웃음> 잘 안보이네요 네, 해제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섹션 쳐놓고 한번 보죠 열어 볼까요? 예, 이렇게요. 자, 그래서 라인 가지고 이 끝점이 있죠. 이 선의 끝점. 끝점에서 내려와서 끝점으로 간다. 이렇게 보죠. 하나 더. 우클릭해서 음, 라인 그리셔도 됩니다. 끝점에서 나와서 끝점으로 간다. 이렇게 하죠죠그 어, 다음에 어, 수평 구석을 양쪽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r 값이었죠. 그래서 필러 처리하는데 이 부분이 있고. 요 부분이 있습니다 자요 치수 있죠 예, 더블 클리어 한 다음에 이게 어, R1 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 값하고 여기 값이 여기 값 같다 자 그럼 여기가 조금 더 거리가 멀어지겠죠 예쁘다는자요 상태에서 한번 보기 방식을 와이어 프레임을 하고요 한번 작업을 해 보죠 아이 노란 선 있죠 이 선하고 이 선은 보조 요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원래 2번, 3번 있죠? 얘를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어떤 방식을 쓸 거냐면 요 방식을 쓰는 겁니다. 요거요 가이드 방식. 그래서 프로파일은 얘가 될 거고요. 패스는 얘로 잡고, 가이드에다가는 얘를 잡고, 선택이 잘안 되네요. 0차, 0차. 어. 예. 아, 이게 서페이스가 아니죠. 음. 속에 있어가지고 잘 선택이 잘안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돌려서 볼까요? 여기요. 음, 이게 잘 선택이 잘안 돼요. 다시 올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음, 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 잡고요 가이드는 뭐 얘를 잡을까요 그러면 여기다 레이드다는 얘를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블록하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근데 만약 요 방식으로 한다고 러면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쪽에서는 이렇게 일자로 보이고 옆에서 보면 또 요렇게 보이고 어, 어느 방식을 원하시는지 잘 몰라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죠? 자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든 스윕을 다시 한번 패턴을 하면 되겠죠 이 방향으로 예, 똑같습니다 이원홀 언더바 카운트로 하면 되겠죠 그다음 여기다가는 저쪽이 제 d1 이었죠 d1 나누기 어, 홀 카운트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어, 떤게 정답인지,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제가 편하게 작업을 할것 같은데, 이 그림만 가지고 유추하려니까, 어, 그렇구요. 자, 일단 이 구멍의 사이즈 갖고, 그냥 제가 첫번째 보여드렸던 방식으로 할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요 부분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모델링을 또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요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